자 이름! 정지군 생년월일 01년 3월 3일 태어난 곳 서울 혈액형 모형 내 성격 특이하다 좋아하는 색깔 흰색, 검정색 좀 나눠져 있는 거. 지금 입은 일곱 색깔이 있어요 뭐 어쩐지 음에 들어요 좋아하는 음식 초밥이랑 라면 좋아하는 간식 빈츠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? 도란 선수의 솔랭 연패 우리 팀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? 도란 선수 가장 시끄러운 사람? 휴식 선수 가장 특이한 사람? 휴식 선수 아 도란 선수... 어, 다 특이해요 팀 내에서 내 유머 감각 순위는? 1등 팀 내에서 내롤토체스 순위는? 1등 C 언어 몇 퍼센트 이해 가능한가요? 99% 정도 이해 가능해요 1%는? 혹시라도 몰래, 못 알아듣는게 나올까봐 좋았다 좋았다 노란 VS 표지 좁혀요 화치면 안돼요? 합쳐서 노표. 네. 캐리아 VS 대표 표 뒤에 있는데? 대표 <웃음> 캐리아 VS 서강준 표지 독일 인물 아니에요? 라이퍼 VS 리엔즈? 리엔즈요 같은 팀된두 사람에게 한마디? 부부는 역시 다시 만난다고 서로 다시 만났네요 어릴 때 장래 희망? 어릴 때 기준이 중 2면은 프로게이머 내가 프로게이머가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했을까요? 벙커 속 게이머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? 그건 이제 그때 상황 따라서 제일 좋아하는 챔피언? 진 이윤 챔피언이 어쩌. 제일 싫어하는 챔피언? 피즈 제관중이 때문에. 제대 경기 할때 KDA랑 MVP 포인트 신경 쓰나요? 안 써요 제일 좋아하는 스킨? 하이 눈지첫 배치 티어? 실버상? 본인의 매듭무비를 스스로 가뜩해져 본적 있다? 있다 잘하고 싶은 외국어 딱한 가지 영어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볼때 멋있어 보이더라 아, 제가 그래 요즘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요? 적김에 도란 걸렸을 때 이기는 거 최근 스트레스 해소법 음, 롤 연습하는 어, 데 갖고 싶은 초능력 순간이동거 백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? 운투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웃음> 자, 전멸 D, F F에 두어요 D전멸 사용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말 섞고 싶지 않네요 독립하면서 창가에 누워서 비 오는 날에 창문 열고 이불 덮어서 바람 맞으면서 고양이랑 누워있는 뭐 내인생의 흑역사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비 시즌에 나에게 해고 싶은 말 많이 생각해요 썸머스 클리즈 예상 순위 이위이해 아, 목표 이때, 이때, 도때이제이거이나이뭐 하시나요? 차에서 돌아가면서 잘것 같아요 <웃음>